네, 철 여러분, 내일 관다 안녕, 동티뷰.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면서 점점 세차기도 힘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냥 생략하게 되는데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겠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빨리. 예,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추운 겨울 조금 편하게 그렇지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얘네들인데 여기 보면 이런 퀵 디테일러도 있긴 한데 물론 추운 겨울에 작업하기엔 안 좋은 건아닙니 네. 왜 전부 신란특의 코팅제를 가지고 왔을까? 아무래도 겨울철엔 눈도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 제절 작업을 하려고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고 자동차 여기저기 오염이 되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차들은 세차를 해도 깨끗하게 잘 닦이지 가 않게 되지 추워지니까 세차도 자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오염은 덜 되게 방호성은 높여주고 세정력을 키워주고 또 지속성이 오래가고 왁스처럼 광도 올려줄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란특의 코팅제라는 거지 여기서 잠깐. 그럼 추운 겨울엔 왜 카나우바 왁스에서 실란트계 코팅제로 바꿔줘야 할까요? 왁스는 주 재료가 카나우바로 만들어지고 광도와 발수력 방어성을 키워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극한의 온도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극한의 온도에 영향을 덜 받는 실란트계 코팅제로 바꿔주고 또 특히 염분에 강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최적화된 실란트계 코팅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동태뷰 그럼 세 가지 코팅제를 한번 살펴볼까? 마프라의 카로 메카의 실란트 2.0 소나트의 익스트림 프로텍트 이렇게 준비했는데 미리 말하지만 전혀 광고가 아니라는 거이 제품 모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오해 없도록 하고 그럼 한 가지씩 시공 방법을 알아보자고 첫 번째 마프라의 카록스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마프라의 카럭스라는 제품인데 친수용 왁스로 많이 알려진 제품으로 로션 타입의 제형 코팅제로서 장점은 지성력이 좋다는 거야 시공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우선 코팅제를 잘 흔들어주고 스펀지 어플이나 마이크로파이버 타월에 묻혀서 골고루 발라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버핑 타임을 가진 후에 타올로 닦아내면 되는 거야 작업 방법은 간편하고 또 발림성, 닦임성이 모두 좋아서 겨울철에 짧은 시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인 거지 두 번째 맥가이어 실런트 2.0 사실 이 제품은 광택 작업 후에 후시공제로 가벼운 스크래치나 스월을 제거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광택 기계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시공이 가능한 제품인거지 시공 방법은 역시 젤 타입이라서 스펀지 어플이나 마이크로 파이버 타월에 적당량을 묻혀서 골고루 발라주고 적당한 버핑 타임을 가진 후에 타월로 닦아내면 끝나는거지 역시 발림성 닦임성이 좋아서 겨울철엔 사용하기가 좋은 제품이지 마지막 세 번째 소락스 이스트림 프로텍트 이 제품은 스프레이 타입으로 가장 중요하게 어필하는 것은 지속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인데 보호 효과가 최대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네. 또 발수 효과와 방어성이 뛰어나 염분의 내화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 시공 방법은 캔을 잘 흔들어준 후에 사용 부위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스펀지 어플이나 마이크로 파이버 타월에 무척 골고루 발라준 후 1, 2분 정도 버핑 타임을 가진 후에 마이크로파이버 타올로 닦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장점은 전처리 과정이 없고 건조 시간이 짧아서 쉽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지 동티뷰 모든 제품은 15호 큐어링 타임 그러니까 충분히 경화될 수 있도록 5시간 이상 물과 습기를 묻히지 않도록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돼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춥다고 관리가 소홀해지면 내 차는 점점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간편한 시공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놈TV.